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56 Love Letter 나에게 산다는 것의 의미 빌립보서 1장 21절 What life means to me 빌립보서 1장 21절은 어, 얼마 전에도 제가 제목으로 했던 이제 영어 성경 문장이죠. 음, 최근에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저번에는 They didn't shut me up 뭐 이거를 제목으로 달았었던것 같아요 어, 바울에게 그랬듯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것이 필리포서 필리피언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상황조차 상황이 오히려 어, 디어파슬 폴에게는 어, 더 그런 감옥에 갇히지 않는 신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감옥 주차도 기회가 되었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1장 21절을 어, 좀더 관련해서 생각 저에게 인생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게 신과 사랑에 빠진 분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어, 또 제가 늘 기도하듯이 그런 신과 사랑에, 신의 사랑을 아직,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들으신다면, 음, 어, 신의 사랑이 참, 어, 믿을 수 있는,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듬직하다고 그럴까요? 어, 오늘 생각하다 같은 표현은 묵직한, 정말 묵직한, 흔들리지 않는, unshakable한 그런 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인 것을 좀 느끼게 된다면 어, 녹음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빌리포스 1장 21절의 C.E.V.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는 If I live, It will be for Christ. And if I die, I will gain even more. 내가 산다면 If I live, it will be for Christ. 사실 여기에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음,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아마 인간이라면 어, 나이를 망론하고 이것도 제 젊은이 앱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건 낮건 예. 수입이 많건 적건 간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런데 음 어. 21절에 보면 If I live, it will be for Christ. 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나의, 내가 산다. 내가 계속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예. For 이라는 전치사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를 지도하면서 이 For 이런 전치사들의 저는 이제 의미 중심으로 영어 어법이나 이런 단어들을 지도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For 이라는 전치사가 정말 어떤 전치사들보다도 많이 쓰이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대신하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어, 그리스도께서 어,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다시 신께로 돌아가면서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어,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어, 보지 못했을지라도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이런, 천국의 복음을 어, 신의 사랑에 신의 용서에 신의 능력에 그런 깊은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줄 것을 미션을 주잖아요. 뭐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한 명이고 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어떤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볼때 If I live it will be for Christ 그리스도를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If I die 내가 죽는다면 I will gain even more 또참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나이때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었다고. 뭐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에요. 예. 어, 제가 어렸을 때 혈기 많은 고성했을때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똥똥거리고 한번 살아봐야 되고 그런 미련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죽어? 죽는 것도 좀 거슬리는데 I would gain even more. 내가 더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뭔가 이렇게 거슬렸었다는 거 솔직히 얘기하곤 하는데요. 어 그러나 이제 제가 시 사랑에 빠진 그리스 이 채널을 계속 혹시 들었던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할지 금방 아실 텐데 어 제가 맨날 학생들에게도 퍼즐의 완성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주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입식 교육이 뭐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좋은 내용은 주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이제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채널을 시작할 것이 바로 이제 좋은 영어 성경 문장들을 좀 이제 영어적인 어법적인 제가 아까 의미 중심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 쉽게 최대한 쉽게 어 체계적으로 이제 영어 실력 늘리면서 영어 성경 문장을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이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내어서. 어 어쨌든, 그 주입시키는 그 핵심이, 어, 이제 퍼즐의 완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퍼즐의 완성이 아니다. 이런 쪽, 우리의 완성은, 신과 함께할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천국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리 의 퍼즐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입을 해요 왜냐하면 잊지 않았으면 저스로도 스 그렇고 제가 또 이제 가르치게 된 그런 부족하지만 가르치게 된그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어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인셋으로 그런 어떤 퍼스펙티브 세계관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걸 가르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음, 저도 이제 혼자 산지꽤 너무나 오래됐죠. <웃음> 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오래돼서, 나 혼자 산다라는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프로가 또 저와 같이 혼자 사는 많은 분들의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혼자 안 사시는 분들, 같이 사는 커플들이 나 혼자 산다 프로를 많이 볼까, 안볼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어쨌든 이 시청률이 뭐, 가장 높은 예능 프로 동시간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최근 거기에 그 이태원 클래스에서 장근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굉장히 아주 정말 능력도 없으면서 성격도 안 좋은 재벌 첫째 아들 결국에는 막 사람을 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정말 최악의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장근원 역을 맡았던 어 배우가 본명이 안 보현 씨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안보현 씨가 캠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거기서 어뭐 의외의 인맥이라고 하면 좀 너무 할수 있겠으나 어 대세 아이돌 그룹 중에 엑소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호라는 이런 훈남그 친구하고 이제 나이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같이 이렇게 차박 차에서 자는거 차박 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에 인기가 많대는데 그런 해변에 멋진 노을을 배경으로 맛있는 것들 막렇산 불고기 이런거 맛있잖아요 거기서 해먹고 막불막톨치 갖고 와가지고 막 불만 내고 요즘에 이슈인 커피 달고나 커피도 만들어 먹고 뭐 드론도 띄우고 뭐거렇뭐 뭐 별걸 재밌는게많이하더라고요 음. 같이 뭐 드라마를 찍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두 명의 인연은.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이제 참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거기 나 혼자 산다의 그런 고정 멤버들이 해설을 하면서 아너 너무 재밌었겠다. 나도 같이 가고 싶다. 다음에 꼭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 걸 저도 보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또나 혼자 산다에서 굉장히 나 혼자 산다로 뜨고 어~ 좀 특이한 라이프 스타일 혼자 사는 사람들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기한 팔사가 있잖아요 예그 웹툰을 그리는 음~ 만화가 있죠 그~ 기한 팔사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아~ 저런 게 사는 거지 뭐~ 저게 저런 게 삶의 낙이지 저런 저게 저거 빼면 뭐~ 삶의 낙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이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 같은데 어 전도서, 구약성경의 이클리지아스죠. 전도서에서도 어, 사실 열심히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열심히 일한 다음에 사랑하는 이들과 만난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어, 그러니까 사실 뭐 성경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 TV의 리얼리티 쇼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난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아마 모두가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뭐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어, 우리 인간들의 이런 나눔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 오래가지 성인이 돼서는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은 너무 많죠 예.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직장 때문에 멀어지고, 결혼 이후에 이제 애들 키우느라 멀어지고, 뭐 이런 게 가장 많은 이유일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어느 분이, 어, 이렇게 중고등,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아직까지 베프라고 자신있게 두명다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최근에, 예, 몇달 전쯤에 알게 돼서 조금 놀랬는데뭐 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뭐 절대 그렇게 뭐 많은 분들에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어릴 적 친구들 중에 그나마 이제 오래 연결되는 가끔 카톡도 이제 단톡방도 만들어서 그 중에는 진짜 유치원 때어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독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체크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제가 이거 한다고 초대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 친구인데 결혼한 다음에 애들 키우고 그러느라고 워낙 성실하고 그런 친구라서, 어, 저 개인적으로 고마운 친구다하여간 만난 지는 몇 년이 된것 같고요. 예. 또그 친구가 만나자고 하고 펑크를 낸 적도 있는 것 같고. <웃음> 어, 하여튼간, 어, 생업이 바쁘다든지 개인적인 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특히 가정이 생기고, 예. 뭐, 그래서 뭐, 가정을 돌보는데 왜 나를 안 만나주냐. 저도 뭐, 그렇게 철없는 나이는 지났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안 맞든지, 성격이 안 맞든지, 서로 섭섭한 일이 생기든지, 그러면 이제 한동안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요. 음, 어쨌든, 인간의 이, 인간들 사이에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 불안 요소들이 늘 잠재되어 있어요.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떠올랐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how fragile, fragile이라는 게 여러분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시죠? how fragile, 그리고 how shallow, 얼마나 얕은 것인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아, 우리의 관계가 좀 딥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쉘로우 했구나. 뭐, 쉘로우 한줄 알았는데, 딥하다고 반대로 느끼는 그런 경험들도 있겠고요. 예. 어, 그런데, 제가 이제 25살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25살에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의 경험을 했었다고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정말 온 몸이 전율할 정도로 저의 한없이 깊은 어떤 죄에 대한 죄성, 죄에 대한 욕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절대자 앞에서. 그리고 신의 엄청난 깨끗함, 거룩함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깨끗한 분 앞에서 저의 그 엄청난 죄성이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는 어 정말 옷을 하나도 입, 입지 않고 아는 사람들 앞을 활보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굉장히 치가 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 그렇지 않았다가 예어 다시 인제 로마서를 끝까지 계속 읽으면서 음 거룩한 그 신이 내가 이렇게 같이 사랑받기 하, 사랑밖에 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나라는 정말 미천한 존재를 뜨거운 사랑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할 정도로 나의 죄를 덮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없다고 인정하신 그 사랑이 제가 너무나 묵직하게 다가온 거예요. 어, 제가 되게 인튜이티브해요 되게 직관이 발달된 케이스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런 곳이 있잖아요 제가 이성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직관이 발달된 저는 직관적인 그래서 정말 모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되게 많은 인생이에요 <웃음> 제가 얘기하면서도 헛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직관이 직관을 너무 제가 쫓아갈 때 굉장히 놀랄 정도로 잘될 때도 있지만 정말 쪽박이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아... 어쨌든 그 사랑이 그 신의 엄청난 그 묵직한 사랑을 느꼈을 때 직관이 발달된 저는 정말, 아, 이 사랑을, 이 사랑은 변하지 않겠구나. 이 사랑은 내가 목숨을 걸고 믿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랑이 나의 인생을 많이 바꾸겠구나. 앞으로 이, 이 그분의 사랑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가 되겠구나. 이걸 저는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굉장히 그 사랑이 매료되어서 음, 살아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좌충우돌 사건은 있는 곳이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지는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그 빛을 바라는것 같아요. 어, 다잘 풀리고 그럴 때는 서로 이렇게 다투지 않고 지내기가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진짜 사랑은 더 애틋해지고 뭐 세상의 속담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진짜 이웃이고 진짜 사랑이다 이걸 뭐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 뭐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어려움들이 추가되면서, 사실은 살면서, 아, 나이가 들어서는, 어, 참, 제가 어떤 저의 지혜나 어떤 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벌써 넘어선 것 같아요, 솔직히. 어, 그러면서, 저도 저는 이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 더 어떤 그런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저도 이제 잡았잖아요 What life means to me 나에게 인생이란 Life means what to me What means what What does it mean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음 그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좀더 스스로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귀한, 귀중한 시기입니다. 예. 인생이 그냥 흘려 보내버리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어, 떻게 정해진 일정대로, 뭐, 영어도 9 to 5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끝나고, 갔다 오면 뭐,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낸다든지, 혼자인 분들은 그냥 이제 일하느라고 좀 지쳤으니까, 뭐, 이렇게 쉰다든지, 그러면 하루가 이렇게 그냥 흘러가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뭔가 일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서, 어, 내 인생의 진정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시기인데,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거는, 어, 신의 사랑이 좀더 저에게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예. 신께서 어, 디테일한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신께서 어, 뭔가 더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어, 네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어, 나와 함께할, 뭐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운되지 말라고. 다운시키잖아요. 많은 뉴스들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장기화될 수 있고 뭐, 그룹, 그런, 어떤 객관적인 뉴스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있고, 개인적인 또 저를 낙심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감옥과 같이. 예, 제가 이제 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기도해 주시고, 음, 그러면서 굉장히, 어, 다운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기인데, 어, 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가 아 친한 사람들은, 아, 제가 참 힘들겠구나. 다운되겠구나. 그래서 뭐, 저희 가족들도 저를 위해서, 어, 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예뭐 그런 이야기를 해, 하십니다. 그래서 한뭐 지금 몇 시간 전에도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 뭐 힘이 되죠. 그런 그렇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정말 부모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신께서 어 그런 그분의 뭐 요즘에 찐뭐 이런 찐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진짜 찐 사랑을 저에게 어떤 건 많이 좀 마음속에 제가 힘들 거를 아시고 많이 달래주시는 것도 같고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신이 뭐 우리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맨날 했으니까 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 그러면 나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그 신의 사랑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내가 어떤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그 깊은 그분의 사랑을 묵직한 사랑을 느끼면서 했던 결심들을 과연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제 스스로 그냥 흘러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이 어떤 나에게 메신저로 미션을 줬다면 내가 어떤 쪽으로건 정말 나의 모든 그런 부족한 재능과 돈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거를 마땅히 그분께 포커스가 하루의 모든 우선순위에도 맞춰주어서 그렇게 가야 할 텐데 과연 얼마나 그럴까? 그러면서 반성을 많이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뭐 이런 뭐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어,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속에 그것이 꼭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것이 이런 직함이 아닐지라도 신과 사랑에 빠진 한 존재로서 그 신의 사랑을 많이 느낀다면 우리가 또그 사랑의 많은 통로가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요즘에 자연스럽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결심도 좀더 자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녹음하면서도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린 영어성경 암송하고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제가 깨어있기 위해서 저의 발버둥이라고 볼수 있는데 바탕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돼요. 예. 저의 어떤 외적인 상황이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건 It doesn't matter.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마치 바울에게 바울이 빌리보 감옥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이것이 그의 어떤 뭐, 얘기하잖아요. 나의 어떤 달려갈 어떤 미션을 마치는 데는 나의 어떤 생명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상황이 뭐, 좋으면 감사한 것이고, 안 좋아도 그조차도 저번에 했던 것든 They didn't shut me up. 나 입을 담물게할수 없다는, 예, 굉장히 디 e t e r m 굉장히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바울이 정말 하루하루를 그 메신저로서 삶을 산 거잖아요. 정말 리스펙트가 나오고요. 제가 인생의 미를 생각하게 되면서 뭐 저는 되게 단순한 스타일이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때 저는 이제 삶에서 자기가 정리가 되잖아요. 아까 제가 직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저는 좀 단순한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안 그런 면도 제 안에 많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제가 볼때 나이를 떠나서 아저 사람은 참 존재 자체가 정말 참 존경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뭐 바울부터 또그 신의 사랑에 응답해서 굉장히 쭉어 주변의 눈치 보가 보지 않고 정말 사랑하면 그게 뭐 사회적으로 뭐 뭐가 어떻고 저쪽고간에 그 사랑을 이행하는 모습들이 어, 저는 참 멋있게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건 뭐 드라마건 그런 어떤 로이얼한 예, 의리 있고 충성되고 어, 그런 캐릭터들의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는 편이고요. 뭐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그러이라고 생각되는데 어, 뭐 저, 그거에 제... <웃음> 지금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이 거의 박사도 다 끝난 것 같은데 하여간 같이 이제 영어 저한테 영어 배워서 저보다 훨씬 성공한 이제 친구가 떠오르는데 그 친구는 어, 자기는 이렇게 막 왕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런 신하들이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 뭐그 친구도 갑자기 떠올랐는데 어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인가 그런 원작이 그럴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굉장히 좀 오래됐지만 수작이 있습니다 이차 대전 중에 그한 가족의 사형제가 그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위에 세명이 전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알게 된 이제 본국에서 내임 아무리 전쟁이지만 사형제를 다 전사하게 되면 그 부모는 정말 삶의 의욕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막둥이는 어떻게든 살려오자 그래서 그 막둥이가 또 최전선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최전선에 근무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덟 명의 어떤 군인들을 차출해서 그 최전방에 있는 라이언 일병을 이제 살려내는 그런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을 살려내요 결국 그리고 살려는 내는데 그 과정에서 장렬하게 여덟 명 모두가 전사하게 됩니다 참뭐 간단히 있겠지만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죠 이 영화가 이 전쟁 씬을 당시로서는 가장 리얼하게 막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상륙하기도 전에 상륙하면서 그 독일군들이 쏜 기관총에 난사되는 기관총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예, 그런 리얼한 장면들이 도입부분부터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영화인데요 중간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그렇겠죠 근데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그 여덟 명의 고귀한 희생으로 구사일생으로 그 전쟁터에서 구출된 라이언이 어 본국에 들어와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대 가족을 이끌고 자신을 구하다가 전사한 여 명의 무덤이 있는 군인 묘지죠. 거기 앞에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 내가 하루 인생을 살면서 하루도 당신들 잊은 날이 없다고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못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가족들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서 어,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죠. 음. 어... 그 라이언 일병의 모습처럼 저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것이 저의 그런 제가 나중에 이 세상을 어떻게 언제 떠날지는 신만이 아시겠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뭐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를 그런 방황과 어둠에서 어떤 빛으로 이끌어낸 신의 사랑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찐 사랑인지는 정말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어~ 저를 포함해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하튼간 제가 그 신의 찐 사랑 진짜 사랑을 처음 깨달은 순간 그 결심대로 어~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 바땅히 제가 보여야 할, 응답해야 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 그것이 저에게 삶의 의미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중에 또 하나가, 하나의 실천이 이 채널일 수 있을 텐데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음,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어, 여러분의 저를 통해서 신의 사랑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이라면 인생의 의미가 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정말 누리고 우리부터 누리고 또 누리면서 그것을 흘려 보내는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그렇겠죠 예. 우리가 함께 서로 그렇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